155강 155문 눈의 반도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제가 읽,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155문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어, 지난 강설 좀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155문답.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도 특별히 강설을 효력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토에게로 이끌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토의 형상을 담게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그들에게 힘주어 시험과 부패를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세워주며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고음을 듣고 미, 믿어서 교회 연합돼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 교회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교회 지체로 사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거죠. 그게 은혜 방도입니다. 세 가지라고 했지요. <웃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예. 뭐 기도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어, 요리문답의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말씀과 성례 결국 더 좁히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성례도 그까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 의 방도이고.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방도이요 근데 그것을 같이 끼어넣습니다. 그게 뭐, 은혜의 방도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끼어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우신 질서. 그래서 에베소소에 그게 이제 교회론이 나오는데, 에베소 전체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음. 일 가운데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공중곤세 잡은 자 아래서 엄석달상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만한 존재들인데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게 됐다. <웃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직책을 가졌다고 소개하고, 그 사장에서 그에 대한 교회의 직분이 나오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의 내용이 사장에 나오는데, 거기 직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 그 직분의 내용들을 보면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제 집사가 된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를 써나갈 수 있는 기관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 성신께서 그 교회 선물로 그런 직분자들을 주시고, 은사자들을 주셔서, 이 교회가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려가게 하는 거죠. 은혜의 방도를 따라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자가 이제, 뭐, 회중교회에서는 뭐, 예, 그런 게 없죠. 예. 신비주의자들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감동받으면 누구든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렸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 정상한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주께서 삼직을 반영하는 그런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반영하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반영하는 직분으로서 그 교회 왕, 왕과 제사장과 선지직의 기능을 가진 존재들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의 통일성이 있고 직분의 그 평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해아려서그세 가지 직분이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방도들을 잘 누려서, 이 교회가, 교회가 새 사람으로서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3대 대적 아니에요? 신, 신자들에게 3대 대적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에요. 그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부 간에 또어 <웃음>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이제 사회 속에서 주종 간의 관계를 그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때 사단이 그세 가지 대접들을 다 주물러가지고 사단이 세 가지 뭐다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전투를 한다. 그게 이제 6장에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다 이제 방어 무기인데 하나만 공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서 이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속성은 신령한 전투예요 그거, 그게 그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 정통교회는 그뭐 주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싸움으로해 그냥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우린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사람들은 무법주의자들이고 이게 구, 구원을 그 신령한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의 구원을 그걸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 직분을 보니까 도처에 그 이단 사비가 들어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걸 취해 가는 세력이고 또 그냥 신비적으로 그걸 취해 가는 세력들이 있고 무법하게 그걸 취해 가는 세력들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해서 제 선물로 주신 그 직, 교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방도를 누려서 그래서, 결국, 개인의 무슨 완성이 아니라, 아, 교회 아로서의 완성이에요. 개인이 무슨, 구, 구원론은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론과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뭐, 실론도또 인죄론도, 뭐, 기독론도, 성신론도 다,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그래서 칼빈이나 어거, 어거스틴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직자들을 통해서 말, 전해지는 말씀을 가지고, 예, 그, 은혜의 방도를 누려가는 거죠. 이게 그냥 외적으로 보면 형식까지 가벼운 형식까지 보이지만, 이게 신령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기관이 그래서 그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가지고 목사를 세워 선물로 주시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유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신께서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사실은 사역자가 성신을 의지하고. 또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의 가마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성신이 그거를 신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주 그 말씀 이게 그런 그 틀을 그런 틀을 어,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 구원을 잘 모릅니다. 성경적인 구원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는 죄인에게 빛을 그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이게 이제 1, 2, 3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뭐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부터 볼 건데 요, 우리가 요그 구조를 보면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 아닙니까? 죄인에게 빛을 비춰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신은 신새 언약의 율법으로서 그새 언약 그 백성으로서의 지침을 삼는 거, 생명의 양식을 삼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어,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리를 세울 때 굉장히 성경적으로 아주, 아주, 아주 하나님의 그, 그 성신의 감동하에 성경적으로 그걸 잘 확정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죄인에게 빛을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는 겸손하게 하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서나 에게나 벗어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죄를 깨달으면 이제 그 회, 믿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뭔가 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곧그 이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때 몸이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 안에 제, 재료로는 도무지 드러낼 제, 재료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요. 성신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고 의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의의를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신칭의 구원을 아무리 얘기해 봐야 그거는 뭐 혼자 혼자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혼자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서 벗어나 세례 를 받으면 벌써 이예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됐다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이제 이제는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토탈 그리스도 그것만 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식으로도 닮아가고 그 덕으로도 닮아가고 예그 학식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 가그덕 생활로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그분의 뜻이 우리가 이제 주기동문 할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다 창세 전에 그리토와 성부 하나님과 이게 평화의 의논이 있어 삼위 간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 가지고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이제 그 뜻을 이룰 것을 정하셨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천지 창조가 있고 인간 창조가 있고 다 인간 타락도 다 포함돼. 그 타락 전 선택설이냐, 타락 후 선택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타락 후그 어, 다음에 선택했냐, 타락 전 타락 인간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인간이 타락할 걸 아, 음, 타락할 걸 알기 전에 선택했냐. 그래서 뭐 그걸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웃음> 아무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어, 언약하신, 그 구속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구속의 언약을 <웃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고 회개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고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걸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 그 에덴에서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았지만, 완성된 게 아니었거든요. 완성해로 나갔어요. 이 교회가 그 만물 충만해로,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만물이 다 이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만물이 회복이 되고 만물이 통일이 되고 만물이 통통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만물 충만의 기관이다. <웃음> 그 에베소서 1장에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1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장, 4절, 5절, 그, 4절, 5절, 6절 한번 읽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여기, 음, 22절, 음, 23절만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사람이 이제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이 됐고, 부속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한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회복한다. 그의 뜻을 이룬다고 할때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제 뭐 자세히 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생명을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갈등이 있지만 육신이 있고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그래서 많은 그 고난도 있고 많은 슬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어 있지만 <웃음> 이제 죄의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그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 그 그냥 칠장 7장, 로마서 7장에서처럼 그냥 고민하고 고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령한 전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도의 형상, 형상을 닮게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케함. 며 지난 시간에 곧그 바로 전까지 했는데 예.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 강설을 통해서 회개하고 빛을 받아서 회개하고 이제 주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그렇게 하는데. <웃음> 그리토의 형상을 담게 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강설을 깨달아 성신이 주시는 다음의 은혜를 더욱 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법 아래 사로 잡힐 때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우리를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뜻은 창세전에 그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교통하려고, 사귀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주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무슨 외적 어떤 결과를 그 얻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지. 교,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볼때 봤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들과의 사귐. 사귐이죠. 그 사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다 주님과의 사김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 사김에, 근데, 그냥, 우리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냥 죄 있는 상태로 못 가니까, 그 죄를 아들한테 담당시키시고, 우리와 사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그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어서 제안을 받는데 이제 그 완성될 시기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속 사귀어서 그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부터 4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죠. 이런 어, 우리가 참 탄식할 수 밖에 없는데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부서 3장에서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을 때그리도를 닮아가는 사실을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부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주의 성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어, 영광에 나가지 못 그게 이제 참 비밀인데, 그 영광의 빛이,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엄청난 빛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뭐, 어, 우리,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보면 다 죽은 자 같이 될 거예요, 아마. 죄가 있어서, 죄가, 죄가 있어서 다 죽은 자 같이. 이 신령한 주의 선의자들도 그 영광의 빛 앞에 죽은 자 같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그분이 그 이제 그 비밀인데 이게 드러나 알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신자들한테는 알려진 비밀이라고 요 여기 영광의 빛이 안 나오고 있지만 영광의 빛이 있는 줄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알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보금광서를 들을 때 점점 지식에서 그 아주 빛나게 되고 그 사람의 덕에서도 빛나게 되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조금 앞서 가서 살펴야 합니다. 수건이 덮여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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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휘장이 있잖아요. 그 천국을, 천국을 상징하는 청색, 홍색, 자색실이 있는. 그 휘장이 열려, 그, 그 휘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죄이시못 들어가고. 근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게 그 길이 열렸잖아요. 소가 양쪽으로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천이라던데 그것이 그냥 표적적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아그 이게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사도는 이 말씀의 사도는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약을 읽는 태도를 책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건성으로 구약을 읽어서 책망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구약을 읽는지 모릅니다. 그 머리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도 라피들 보면요 여기다가도 저기 말씀을 딱 여기도 또 감아가지고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예? 그뭐다그동국의벽 앞에 가면 그렇게 검은 옷 입고 여기 구레나룻 길르고 하얀 그 브라 와이사스 같은 거 있고 그러고 이렇게 흔들면서 계속 율법을 외웁니다 율법을 이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게 그, 그, 덮여진 게안 벗어지는. 그리토가 오셨으면 다 벗겨진 건데, 베일이, 베일이, 개시가 다 열려진 건데, 그거를, 아직도 그걸 그 기다리고 자기네들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큰 통곡의 벽을. 하, 그 앞에서 그렇게. <웃음> 그게, 그것은 계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초사입니다. 사람 같으면, 아, 그 정도로 내가 열심을 내, 나한테 열심을 내면, 내가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도, 그냥, 아예그 정성이 갸름해서 받아줄만 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그거 완전하신 분이라, 당신이 정해놓은 그틀 안에서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평생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예? 그,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주님을 멸시하는 일이 돼. 주님을 멸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모든 우리 주님이 모든 성경을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교훈하신 대로 우리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다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그거 이아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로구나. 우리는 이제 개시가 열, 다 베일이 벗겨진 상태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죄성신으로. 근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토를, 신약에 완성된 상태에서 그걸 얼마든지 보는 거죠.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음. 구약 본문을 풀어 가르치실 때, 가르칠 때그 강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어 구약 본문을 풀어 가르칠 때그 강설에서 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쳐야 하고 그 강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는 회중은 거기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최하영 집사님이 와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지팡이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성신으로 이 베일이 벗겨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거죠. <웃음> 구약에서 강설에 비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는. 교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그리도를 닮아갑니다. 교회가 그리도의 몸답게 그리도를 드러내고 신자가 그리도의 지체답게 그리도의 인격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그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충만회로 나가야 된다. <웃음>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안아로서 이것을 서로 누려가는 거죠. 가끔 위대한 신앙인물을 볼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매우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한 개인의 도덕적인 삶으로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위대합니다. 오직 그리도의 몸인 교회가 겨우 그리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신자는 교회의 지체곧그리도의 지체로서 그리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지체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혼자 그리토를 드러낼 재간이 없어요 부부간에 드러내고 또 성도간에 드러내고 주종간에 음. 드러내고 부자간에 드러내고 하는거죠 음. 몸을 떠나서는 지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변립할 수 없는 것처럼 지혜는, 지체, 지체는 혜는지 몸의 일부로서 다른 지체와 더불어서 그리토를 드러내는거다 우리 이 저기 몸의 지체들이 이 얼굴 저, 저라고 하는 이 얼굴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 저라고 하는 한 인격을 드러내려고 모든 지체가 드러내 움직이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요그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력해서. 교직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사단이 와서 방해해도, 또뭐별 세상에 그 요사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도, 아니면 육체가 우리를 자꾸 약하게 찔러대도, 끄떡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서로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각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가를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거룩한 교회답게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에베소스 4장 은혜의 방도에 관해 상, 생각하면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은혜의 방도를 세우신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스 4장 13절에 그 주님의 뜻의 대본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우리라는 게 그리토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교회 지체들 아니에요?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은 그리토예요. 내가 조금 개과천선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일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지옥형보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죄 아들, 없으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 하시고 오히려 또그 몸민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그 충만한 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 이걸 아는 사람이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알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눈물 감사해서? 이거 참,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더, 더 거기서 진전됐나요? 바울사도는 12절에서. 성도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였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15절로 16절에서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랑한다. 그러니까, 주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자가 있고, 그 말씀의 통로, 가 축복의 통로가 있고, 그, 그걸 은혜의 방도로 누리면, 거기 주님이, 거기 교회 머리로 계신 거죠. 교회 지체들이 있는 거.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뭐, 허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뭐 그렇게 불러대도, 칠창삼창 불러대도, 주님이 없을 수 있어요, 거기는. 주님의 방도, 그, 그들이 교회 아로서 그 일을 하는가? 개인의 뭐 어떤 구복 강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가? 중간인 13절에서 우리가 그리도에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이신 그리도에게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다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도에게로 자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냥 단체를, 종교 단체를 그냥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굉장히 신령한 기관이고 주님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성소로 쓰시는 곳 아니에요 지금은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기관이에요 교회 교회한 분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각각의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란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리토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갖고 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 지어가신다고 그랬죠. 그게 성전신학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식양대로,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늘의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 실체가 그리토 아니에요. 그리토가 성전의 실체이신 거죠. 우리가 거기 부성요로서, 부성요소로서 선택받고 예정된 존재고 아무 공로가 없는 이제 그그 그, 그분이 거하실 초소로서 지어져간 이게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아저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성전 성안에 성전이 없다는 게 그리스도 어린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린도전 서 3장 16절에, 그게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부분으로도 그렇고, 전체로도 그런 거예요. 부분의 성전이 안 되는데, 전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웃음> 마치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듯 그리또의 교회가 자라서 그리또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리또는 만유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니까 그, 그분 안에 있으면 이제 충만, 만물 충만이 되는 거죠. 교회가 아까 1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봤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교회가 만물 충만과 바로 맞닿아 있는거죠 이 얼마나 호방하고 거룩하고 복스러운 내용입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 짧은 세월을 살뭐 게다가 이 좁은 사회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 실로 원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뭔 말인지 저 46년 동안 지었는데 해로서는 아직도 계속 짓고 있는데 지금도 뭐 계속 뭐 몇십 년더 줘야 되는데. 그, 결국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불과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실체가 왔는데 헛된, 헛된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종교적, 종교적 노림, 노름을 하고. 그리 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더러 이런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로도 그렇고 사역으로도 그렇고 존재로 보면 세 사람의 충만함이지만 사역으로 보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 사랑과 율법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걸 이게 적당히 아니에요 적당히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도 아유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원은 항상 마음을 다해야 지 우리 소원, 몸은 다못 쫓아가도 소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말할 때에는 항상 이런 거룩한 내용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겨우 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길에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결정하라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지상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존재,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맨날 세상 속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 하고 조금 빡빡해지면, 그냥 엄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 예? 그니까, 그,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평생 일해가지고 집 한간 장만하고, 노년에 그 망가진 몸 고치느라고 집다 소비하고 죽는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한국 사람의 성향. 그러니까 이게 뭐 보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집 하나, 우린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야 되는데 과정 속에서. 이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뭐, 즐거움이 뭔지, 내 외모를 가꾸는데 있나, 뭘꾸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맨날 하루 살리는. 그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하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이상한 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데에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대단한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얼마나 원대한지 알때 그걸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보다 가치 있는 걸 보면 가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게푸석돌이었네 저게 진짜 보석이었네 하면 당연히 버리는 거죠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이미 결 3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논해갖고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나타난 거는 그것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나타나서 진행되는 것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그 완전성을 생각하면, 아, 그분들이 그렇게, 그분이 그 삶의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끝난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럴까? 진짜 그럴까? 현실 속에서는 어, 주님의 왕대심을 알지 못하고. 이게 돈 하나님께 응, 기도 응답해야 내가 한 200만 원. 이건 급하게 있어야 있어야 될게 있어 가지고 그걸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어. 하나님이 또문 밖에 나갔는데 누가,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목사님께 드릴 2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그건 믿잖아요. 근데 그지 한 2천만원이 되고 한 2억원이 되면 절대 뭡니다. 절대 못 뭡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 2천만원, 2 0만원을 하실 것 같은데 2천만원, 2억은 원 전혀 못한다고. 이게 뭐 그게, 뭐, 그 사실은, 그, 그, 저기, 아, 이기범 신학생이 평소 생활에서 그의 왕대심을 모르는 것 같이 꼭 그런 꼴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맨날 회개해야 됩니다. 맨날 회개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고 믿으면 끝나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는, 나는 참 틀렸고, 주님만 옳고, 나는 참 더럽고, 주님만 깨끗하고, 그걸 알아야 정직한 거고, 순결한 거고, 그게 의로 의인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좀뭐 했네 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사람은 그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 악인데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이루어 간다는 게 뭔지. 혼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거죠. 너무, 너무, 그, 빡빡하게 그러시네. 좀 세상에서 살때좀 여유있게 좀 살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좀 놀면서. 그걸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웃음> 그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중심. 어떤 중심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외모를 갖고 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깨끗이, 청결하게 해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이, 열심히 예. 공부해야 되는지. 심지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 그럴만하죠. 그 그게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다 포기할 만하다. 그 영광을 본 자는 다른 걸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잖아요. 다른 걸다 팔아서, 팔아서 그걸 사요. 그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벌써 시험에 들은 거죠. 시험해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지상 지상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뭔가? 누가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어디 나가서 1등뭐 노벨 상 받고 그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휴지 한장 듣는 주는 영광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그참 과부 두레 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크신 분이 그 동전 몇 립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은혜 방도를 따라서 이렇게. 그, 죄를 깨닫고 그리또에게 나아가고 그리또를 드러내고 그리또를 닮아가고 이게 교회할 일이다. 그게 성신이 말씀을 복음강설를 쓰셔서 누리게 하시는 유익이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 다 아는 얘기인데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건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